대파일 것 같은데 대포 소리가 나요 멀리서 뭐지 이거? 문어야? 작은 거? 와 씨! <웃음> 와 물어는 <온> 줄어와제 <웃음> 손보다 덥고 와 와,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어, 벌써 터에 도착했어. <웃음> 진짜 빠르고 조용하다, 배. 그래, 알았어. 응, 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영목항 원달락시 다이아몬드 호두 번째 탑니다. 그때 너무 조용해가지고, 오늘은 후미에 탔는데, 앞에서 인트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타자마자 바로 출항하셔가지고, 인트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 어제 여수가서 망갑이 쳤는데, 밤 9시쯤 도착해가지고, 잘 먹고 곧바로 잤다가, 새벽 3시 반쯤에 깨서, 다시 영목항으로 왔습니다. 영목항에서 지금 이 앞에 보인 데가, 원산도, 원산도인가? 저 길치라 잘 모르겠어요 자 10월 10일 목요일 날씨는 맑음 산물입니다 만조가 13시 48분 거의 2시 가까이 되네요 간조가 8시 17분 지금 시간이 6시 47분이니까 거의 끝날 물 간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간조 전뭐한약 2시간 전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천수분 안쪽에서 하실 줄 알았더니 조금 나오셨는데 배가 조용하고 원체 빨라가지고 금방 왔습니다 태클은 올류 안단테 그리고 릴은 아이온닉스 이쇼 원줄은 0.85 채비는 유동식 가지채비 다운샷 그 구슬채비 그겁니다 그리고 싱커는 16호 그리고 시작은 고추장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조금 늦었어요 이것저것 채비하고 준비하고 가냐고자 단차는 23cm 가지줄은 20cm 어차피 조절실이니까 단차에 굉장히 민감할 필요는 없죠 일단은 좀한 20cm 이상 조금 띄었다가 입질이 없다 내지는 나만 없다 그러면 조금 내려도 되고요아 수심 체크를 못했네 뭐 대충 한 15미터? 15미터? 이 정도 나올려나 바닥은... 뻘같진 않고 모래인가요? 단단하다아그저 뭐 진짜 조용하네 경유 엔진이 아니라서 그런가 저 엔진 바로 옆에 있어요 품이에 근데도 이렇게 조용하네 지난번에 선수 자리에 섰을 때는 줄로안 잡아주신 줄 알았어. 조용해가지고 배가. 근데 줄이 안 날려. 뭐야, 이거? 이배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뒤에 와보니까 가솔린 엔진이라고. 배도 좀잘 빠졌습니다. 영목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배들을 다 추가라고 오셨어요. 쭉쭉. 원래 농어 캐스팅 전용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와. 줄이 안 날려. <웃음> 계속 거침질 연속이네. 벌다어 벌써 한마리 나왔나 보네오왜 우리 쪽으로 안나오지? <웃음> 농어캐스팅 전용배라 그랬는지 선수 쪽에 지난번에 서보니까 발판이 굉장히 편했어요 히트 엽조사님 히트 오우 크다 으쌰 자 단차 20cm 정도 되는데 직결로 하셨네요 어 저는 안나오지만 배에서는 땀은 땀은 나옵니다 숙강을 시키는 게안 좋았나? 오우, 딱 입질했는데. 어, 갑자기 히트. 나오는 자리야, 여기. 오우, 어, 잘 나온다. 네, 고추장도 나오고, 핑크도 나오고, 뒤에 이제 얼룩말? 얼룩말 무늬? 아한테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게 특정하지 않는 것 같아. 집이나 잘못된 게 없는데. 오우. 오늘 아침부터 레이저에 나오나? 거짓말 어, 역시 그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죠? <웃음> 멘탈 잡고 있어야 돼 나는 못 잡고 옆에 분들 잡으신다고 조급해하고 하면 그날에 조항을 아, 망치면 자, 입질이 약습니다 어제 여수하고 다르게 많이 물고 있지 않고 쪽 살짝 당겼는데 제가 참지리 늦었어 도장 몇개 없는데? 좀팔이라 그냥 나가네 어우 끝날 무리 아침 피딩에 땡겨야 되는데 단차는 그대로 2 3만 조금 낮춰볼까요? 밑에 깔려있나? 아니야 오히려 좀 올려야 되겠어요 슬리브 핀돌의 그 무게 때문에 조금 가라앉죠? 배를 조금 올렸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담배한대 피냐고. 아이고 참 마술을 이런 걸 하네. <웃음> 자, 어쨌든 카운팅은 해야죠. 바테를 더 올리니까 작은게 나오네 아 요건 크다 오우, 사이즈 좋아 오우, 괜찮아 이건 쟤 머물만한거 나왔어 저희랑 낚싯대고 또바뀌어없고 조금 삽질를 해야 됩니다 아잉 뭐야 어? 야 어쩐지 응, 너무 심하다 기여 <웃음> 이렇 바꿔볼까 하는데 숟가락 하나는 방해. 하나. 저 정도만 되면 넘어갈 텐데. 선수 히트. 아이고, 저긴 잘 저도 한 마리. 이건 덤을만 하다. 야아 씨야 덮발도 나오구나 와 여수 사이즈입니다 와씨 <웃음> 오우 문줄 알았어 오 저희꺼는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 숟가락 나오다가 갑자기 덮벌이 나 아, 근데 큰 놈들은 확실히 그냥 잡고 있어 당기고 아무 말이 그런 것도 없이 그놈은 아니네. 아이고, 숟가락 이네 <웃음> <웃음> 자, 뭐, 철박이나 대포와 숟가락 같이 나옵니다. 봐봐 임마! 먹물비 아이고 작은거 잡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주꾸미 여보 <웃음> 자 그래도 손맛은 계속 보게 해주네요 이 선장님 포인트가 너무 좋은데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 물색 맑고 수심 깊으니까 고추장에 있는 반응이 다어 선장님 포인트 너무 좋은데 좋아요 예. 잘나와잘 나오잖아요 두루두루 둘러보고 있는데 다잘 나와 저 대포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만해지 진짜 나오고 <웃음> <웃음> 네요오오오우 파란 거오 좋아 저런 사이즈 나온다니까 근데 뭐 숟가락도 나오긴 하는데 와 아, 사이즈가 소의 사이즈가 아니야 하나 먹혔어 아 좋다 에이씨. 엉켜서 그랬네 오 어, 어. 괜찮으세요? 네. <웃음> 거기까지 날려간 것 같은데 아, 이름의 담배, 진짜. 아, 진짜. 좀만한 놈인가? 더워본 괴롭히도니. 그렇지, 좀만한 놈이지. 한 더워본 쪽쪽 됐습니다. 여덟마리 중에 다섯마리 방생인데 싱크를 18호로 올렸는데 작은거 느끼기가 조금 그래도 작은 녀석들이 괴롭히죠? 설마 조금미야 이야 이걸 너무 말어 <웃음> 와 크다 크, 저런 사이즈가 막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한장 하시겠어요? 오, 좋아. 야 진짜 많이 컸다. 으, 으, 으. <웃음> 진짜 뭐, 촉수로 때리는 것도 없네. 가만히 고 있다. 이 애들이 가만히 울고 있으면, 허첸질 자주 하게 돼. 조그만 이상하네. 이제 수심이 얕으니까, 레이저 한번 써볼까요?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아, 지금 그래요? <웃음> 자, 보이시죠? 여긴 외연동입니다 <웃음> 배가 빨라서 금방 오긴 했는데 저에게 외연동은 비운의 장소입니다 오늘 다이아몬드 선장님께서 이 비운을 깨주실지. 야 물색은 진짜. 외연도에 오면 물색은 장난이 없죠. 우와. 오 외연도가 티가 있네. 저 지난번에 외연도 와서 3 시간을 날렸거든요. 아예 배에서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자 고추장. 예? 와씨. 대기 바꾸겠습니다. 자 고추장 오우 잘나온다 자 외연도에서 딱한번 대박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에 늠은 나오고 쭈꾸미처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3년이는 시간 동안 외연도만 간다 그러면 <웃음>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거 근데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에 자신만만하셨어요 근데 지금 선수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잡았어 우와. 외연도도 나오는 섬이구나. 이야. 자, 이거몇년 만에 이태해 보는 것 같아요. 외연도에서 외연도에서 나옵니다. 자, 서해권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죠, 피싱아 일랜드 피싱아 일랜드도 외연도로 왔습니다. 오. 우 자아삼이 사하긴 한데 요거까지는 담겠습니다. 히트! 야 오늘 선장님이 저주를 깨주시네. 저도 히트! 야! 야! 이러면 안 돼! 아! 자 여러분은 저 영목한 온달 낚시에. 다이아몬드 옵니다 와.. 나 이제 두번 연속 받아본거는 3년만에 처음이야 오..CR도 괜찮습니다. 여기. 역시 외연도 아.. 역시 외연도라고 하면 안되지 <웃음> 괴롭히만 당했습니다 저기도 히트야 아일랜드 히트! 와 선장님 짱이다 진짜 <웃음> 오 장관이다 진짜 세 마리 한 번에 올라오고 선장님 <웃음> 어제도 요연도 오셨어요? 오 오실 때마다 괜찮았어요? 오, 와, 저도 저도 그런 것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와 오늘 딱 이러네. 아 좋아 자 외연도입니다 외연도 와고 다나와 어우 소름이 확치네 낚시복까지 입었는데 외연도 와서 오자마자 세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이야 외연도가 이렇게 나오다니 진짜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외연전이렇게 나온 데가 아니에요 히트 자 옆에서 히트 막 아, 연타로 막 터지고 있습니다 앞쪽에오 크다 이거 저도 히트 앞쪽에서 나왔다 뒤쪽에서 나왔다 그러네 오우 묵직해 사이즈 좋다 오, 야, 자 여러분 이게 외연도 사이즈에요 좋다 다 구치장이 만나고 있어요 오우 좋아 외연도에 와야지 이런 사이즈들을 만나죠 뭐야 넣자마자 아 진짜 믿겨지지가 않네 진짜 이건무 <웃음> 오고 1 0분도 안돼서 다섯 마리 잡았어요. 뭐야 사이즈 좋아. 요거는뭐 <웃음> 여튼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내만 보다 훨씬 나요. 아 선장님이 짱이시네 어. <웃음> 참 능은 <못> 나와 이거 <웃음> 신기하다 진짜 근데 외연도도 가만히 잡고 있는 건가지채비 쓰는 저로서는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오자마자 일곱마리 잡았어요 일곱마리 저는 사실 오늘 선장님께서 천수반 안쪽에서 내만에서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오늘 산물이거든 산물이면 천수반 안쪽이 물때가 굉장히 좋은 걸로 하는데 처음에 외연도 가신다 안 가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방향을 쪽으로 틀었는데 지도를 봤습니다 지도를 봤는데 외연도 쪽으로 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속으론 그랬어요 망했다 나 제가 원체 외연도에서 문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도착하니까 여기저기 막 터집니다 와, 진짜 잘 나와. 근래본 포인트 어디보다도 잘 나옵니다. 수심 조금 깊어지죠? 수심 깊어지자마자, 한 마리. 작다. 와, 진짜, 훅 나오다, 따박따박 나오다. 그도뭐담을수 있겠습니다 뭐 내리자마자 이게? 이야 참 제가 잡으면서도 안믿겨지는데저외연도 되기 싫어했거든요 선장님이 다시 좋아지게 만드시네요 아. 오 사이 좋다 오우 좋아, 이 야, 역시, 우, 우, 손보다 더 커. 이거 오늘 대박의 날인가? 외연도는 대박 아닌 쪽박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지 그러면. 오, 늦자만자 사면 타야 아, 진짜 잘 나온다. 세게 안하면 빠지는데 근데 와.. 사이즈들만 연타 세 마리 그래 깔꺼 맞아주지 근래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봐요 네. 예, 예. 처음 봤어요 처음 어제도 여수 갔다 왔는데 여수가 조금만 더 크고 4마리째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느문 나와, 느문. 쭈꾸미야? 느문 나옵니다. 아, 이거 많이 잡은 거 올라가면 바이아몬드에 제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야. 뭐, 몇년 만이야, 이게 느문 나오는 게. 사이즈가 크니까, 쿨러가 팍팍 찹니다, 지금. 미친 듯이 느문 나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외연도가 이럴 때도 있구나 카메라 렌즈 닦는 데 오면 기왕이야 아 자식 놓칠 뻔했네 어, 아, 사이즈 좋아 다이아몬드 급이구만 한장님 아무리 칭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 어? 뭐 사이즈 좋은데 벌리고 나와서 그랬나? 좋습니다, 여튼 사이즈. 오, 또놈있 나와. 이건 작다. 어라? 복돌도 같이 잡았다가 조금 떨어졌네. 작은 았람도안작네 오, 돼지급이야. 오. 사이즈들 다 좋아. 진짜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계속 나면 계속. <웃음> 말이 안 나고 오 웃음만 나옵니다. 이야. 이거 쿨로 차겠어. 뭔가 물총이 맞아서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지금 방생이 없어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수심은 점점 더 깊어지는데 히트 아 진짜 잘나온다 저앞쪽에어 수심 굉장히 깊네 히트 잘 잡으시면서 뭐 <웃음> 릴링이 너무 빠르신가봐 작다 불렸나? 쭈꾸이야 아이야 어. 야 그래 너까진 담자 엄청 깊은데? 오늘 그 선장님 이 포인트도 좋았지만 선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히트하고 릴링 하시는 거 보니까 선수에 계신 사장님 꾸준히 잡으신다. 저도 꾸준히 나오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방생과 킵에 아 따갔다 이거 조금 더 크니까 수심 깊은 데서 올라오니까 손맛은 좋아요. ㅎ <웃음> ㅎ 쭈꾸미같은가 <거>, 언 <웃음> 히트다 천천히 천천히 제발 제발 나왔어 오우 사이즈 좋아 <웃음> 다 뽑아 먹었나? 모두 다 뜨은한데. 패턴 바꾸려고 딱 그랬는데. 바꿔볼까? 딱 그랬는데. 입질이 왔습니다. 와, 수심이 깊으니까, 뭐. 괜찮아. 어우, 이게. 그냥 슬쩍 들어오는데, 그냥. 어, 사이즈들이 뭐, 다. 좀 크더라고요. 그렇죠? 괜찮아. 오우씨. 뭔들하 자, 30마리. 진짜 깊다. <웃음> 엄청 깊네, 진짜. 그래도. 우리 이런 데서 잘 나오는 게더 재밌죠? 놓쳤어 두번 네, 이런 자꾸 만나봐 네, 열어봐 네. 세 번이나 괴롭혔을까, 자 오우, 적지도 않네? 너 이렇게 약 올려 큰 놈도 이렇게 약올리고 올리냐? 어떠어.. 어똥... 야너왜큰놈이 이렇게 잡았다 얻었다 했냐 오늘따라 외연도가 이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네 그냥 잡혀준 놈이 없구만 한 놈이 톡톡 건드리고 있었는데 설마 그 녀석이 또? 다 아닐텐데 어뭐 사이즈가 좋으니까 그렇게 큰 놈도 아닌데 절박이? 절박이도 조금 작은낚시복좀 벗어야 되겠어요 툴, 잘 잡으신다 어, 돌멩이네 퍽 걸리는데 이건 돌멩이 아니지 어, 큰 놈인데 톡톡했어요 조심 낮으니 까좋다 오우 오씨야 여수 사이즈인데? 와큰났다 와아 대폴나왔어 대폴 슬이즈들이여거 조금 작나? 안 작아 됐어 잘 가기 쭈꾸미. 이거, 이거 하나 담자 아니, 단차가 23cm인데, 점프를 하냐? 사이좋다. 작은데 돌고 올라오나? 이데돌고라 왔구나. 야, 진짜 <웃음> 대박이다 이거. 와. 갈수록 사이즈가 더 커져요. 이건 뭐 성체처럼 생겼어. 볼것 같은데 대파 소리가 나요 멀리서? 뭐지 이거? 문어야? 작은 거? 와씨! 와, <웃음> 와 물어 <한> 알았어와제 <웃음> 손보다 더고 와. 와.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 요 진짜 이거. 자, 큰 놈들이 가지에 잘 먹히죠? 그리고, 가지가 잘 먹히는 날이 있는게 아니고 가지 체비가 가보징을 잘 먹힙니다 와... 근데, 살벌하게 크다 진짜 문인줄 알았어요 여에 통영에, 녹동에, 11월에 가면 이런 사이즈 나옵니다 그기다좀더큰 것도 있지만 와, 사이즈들 뜸해. 절반이 차가. 3분의 1정도 찬것 같아, 24리터짜리 아, 처음에 너무 확 나오니까 안 나와도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어 아, 아 바보 진짜 컸는데, 아, <웃음> 바보 일 담배 피우면 안돼 작다. 안 작다. 속조류가 있었군요, 이게. 같은 노인데오 씨, 뭐안 작네? 어, 뚝. 네. 잡히니까 화나지? 오 오우, 씨. <웃음> 보통 이래요. 와, 선생님, 진짜 사이즈 장난 아니네, 여기. 몇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외연도에서 하고. 선생님이 짱이야. 이제 사0마리였는데 반쿨해요. 지금 이거 사이즈로 쿨로 채우러 오신 것 같아. <웃음> 아니, 아까 물돌이 때 조합해서 막 쏟아지는데, 와, 소름이 다끼치더니까요 자, 패턴이 잡힌 건 아닌데, 아 파란색. 파란색이도한 마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험상 고추장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진파랑 뭐 군청 보라 이런 거 여지없어. 선장님하고 재밌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포 한 마디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우.. 외연도에 저주가 풀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물론 광어를 건져 보긴 했는데 여기서 마리수를 해본 적도 없고 네, 와.. 느나를 한번 겪어봅니다 오늘 주꾸미도 아니고 갑오징어인데 여기 와서 방생딱한 마리였어요 그리고 다대포해 내지는 철박이 이상 <놀람> 아, 사이즈 드 뭐. 이런 것만 나와라 어. 자 보이시나요? 사이즈 여보 뭐. 좀만한 놈인가? 쭉 당기네 그냥. 뚱만하지 않은 놈인데? 근데 왜쭉 당기냐? 오랜만에 진짜 당기는 놈. 아... 주박으로 하신구나. 어 <웃음> 면제는 면제는 면제 뒤에서 보는데 되게 타까웠어요아 외연도 여기 오자마자 막 쏟아지는데 진짜 기분 좋다 올해 나와가지고 응. 사이즈 좋은 거. 예. 어제 여수 갔다 왔는데 여수보다 더큰게 나왔어. 그냥 <웃음> 어. 최근에. 같아. 진짜 재밌게 노는 거지? 혼자임도 뿐이네. CR 면에서 일단 만족하니까 말말 그냥. 그냥 별로. 와 대포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어우 내리자마자. 아니 같은 AJ AJ인데 왜내 AJ는 안 물지? 히트! 오우 그래도 마 히트 똘바트 같은 나이제인데제 것만 아무 리가 없지 딱 여기네 여기에서 왔네요 크기도 는데그렇나 당연히 담을 만은 하죠. 아 외연도에 와서 방생 사이즈가 거의 없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잡는 족족 담을 수 있고, 어, 원산도 앞바다 거기서는 잡는 족족 방생했는데 여섯 마리 중에 거기서 다섯 마리를 방색했어. 앞쪽은 더블이트. 와, 사이즈 좋다. 왜 어떤 색이 보이지? 왜일까? 흐려서 그런가? 나한테 좀, 나한테 좀, 나한테 좀 우와, 한 마리 나왔네요, 방사 사이즈. 있네. 연방생은 되겠다 어연방이 아니네 회색도 아닌 것이, 그린도 아닌 것이, 어우, 좋다. <웃음> 육도문자가 어, 좋아. 오 진짜 이런 것만 나와라 마리스 다 필요없어 와 이런 사이즈면 진짜 오랜만에 엄청 짜릿합니다 진짜. 아, 좋아, 또 드나요, 이거? 또 왔나봐, 여기. 사면 타. 오우. 그냥 찰박이 보다 조금 더? 야 졌어 <웃음> 사연탑 야뭐 누나야 이거 오우, 큰 놈들만 사연타야. 선장님, 짱이야. 담배랑 같이 집으려고 했다가 깜짝 놀랐네. 좋아. 모짜르트에게 품목합니다. 오연타. 너무나 <웃음> 와. 아 모짜르트 줄무늬. 단차 10cm. 그리고 가지 20cm. 야 그래. 네. 철박이 딱 좋아. 유견 탄데 아, 아쉽다. 큰놈들이 다 밑에 깔려있었어. 선장님 오늘 12시 반이 맞은가요 12시 어. 4 5분 어, 저 다섯 마리 연소을 하는데. <웃음> 그러고서 딱 끊긴 건가? 어, 심장 쿵쾅인데 중절었어. 그래서. 철박이 이상만 다섯 마리 나왔어. 여섯 마리째 딱 하는데. 안나오길래 보니까 촉수 요만한게 딱달려살 <웃음> 떨어잖아 <까르잖아. 웃음> 예 찬들이 그러니까 여기 방어는 63m, 54m 오오오오 이게 반이잖아 토킹하나 다 탈릴게요 와와 <웃음> 28리터입니다 이게 28리터인데 지금 마릿수가 53마리인데 3분의 2가 찼어요 자 외연도 패턴 그대로 아 이런 바보 아이 컸는데 오늘 담배가 여러 마리 넘치네요 진짜 잡았으면 그렇게했는데 허침질 해가지고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 짧은 시간 남았지만 일단 고추장으로 다시 단차만 한 15cm 정도, 15cm가 조금 만될것 같은데 안 먹어서 안쓴게 레이저가 있죠. 레이저는 앞코부터 좀잘 가라앉으니까 단차는 그대로 두고, 가지가 기니까 물이 잘 가는 관계로 단차가 마이였네? 더 낮췄어요 아까 외연도 막판에 올 때보다 더 이래저래 안 나오네 어? 쭈꾸미인가? 참시도 제대로 안 했는데 타겠다 <웃음> 이따 월만다 응. 뭐야? 쭈꾸미 많아 도에서는 거의 안 했는데. 아쉽다. 오, 저런 대팔도 나오는데. 자아 <웃음> 거기 서오긴데 조금 더 크네 조금 더 <웃음> 숟가락보다는 크고 고구마보단 작고 감자보단 조금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도 오늘 짜릿한 손맛 잊지 못할 것 같아 여기서 좀 나왔어요? 네큰거한 마리 잡으셨죠? 뭐못잡한거 저희가 외연도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 <웃음> 수도에서는 굉장히 신났는데, 그래도. 여기요? 예. 예. <웃음> 수고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빨리 오긴 처음 들어오는 <웃음> 삽시도를 산보처럼 가는 것 같아요 <웃음> 병리하세요 그랬는데 진짜 20도 안 걸려서 그것 같아요 <웃음> 아니 이거 시속으로 따지면 도대체 몇 킬로가 최고 시속이에요? 79kg 80kg <웃음> 와 거의 80kg 나온대데 <웃음> 80kg 와 <진짜> 대박이네요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근래의 조항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영목항에 원달락시 다이아몬드호 두 번째 탔는데 마리수는 61마리 방생은 한 11마리 정도 하고 50마리 정도 찬것 같은데 거기 3분의 2찼습니다선장님께서 외연도에 자신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신지 외연도 그 포인트에 가셨는데 늦자마자막 넣나 넣나 막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어요 거의 무슨 남해권 여수 뭐 이런 사이즈가 늘면 나오고 늘면 나오고 근래 갑오징어 출조 하는 것 중에 가장 재밌게 그렇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연도가 거의 저주에 가까웠는데 어, 오늘은 비로소 다 풀린 것 같아요. 어, 외연도를 막 이제 가고 싶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또 들리겠습니다. 예, 그래.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예. 년대서예예 예. 예. 그 유능하신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웃음> 자예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예.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수고셨습니다 예,